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TV입니다. 2021년 3월의 첫 방송입니다. 태국 관광체육부가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백신 여권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가 2월 23일부터 방콕시와 촌부리 도내 음식점에서 주류판매 그리고 술집 등의 유흥업소들 영업재개를 승인하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오늘 3월까지로 다시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태국의 중국산 시노백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코로나 백신이 연달아 도착하여 3월 1일부터 접종이 실시됩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다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식들로 준비하였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관광체육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으로 백신 여권을 도입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태국 방문 시 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추진 중입니다. 태국 정부의 백신 여권 방안은 이전부터 꾸준히 도입이 논의되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의 태국 내 2차 유행으로 인해 상황이 다시 악화된 후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가 잠잠해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줄고 있어 다시 백신 여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은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피파 씨가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격리검역 없이 입국을 허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 아이디어는 황열병이 유행한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 필요한 예방접종증명서 옐로우카드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백신 여권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국제규칙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의 유타삭 청장은 현재 태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14일간의 격리가 의무로 되어 있으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를 3일로 단축을 해주거나 격리를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늦어도 올해 3, 4분기 10월에서 12월에는 여행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백신 여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관광체육부 장관 피파씨의 방안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호텔, 레스토랑을 비롯한 관광산업 종사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방콕, 촌부리, 치앙마이, 포켓, 끄라비, 수라타니, 송클라를 포함한 7개 지역의 관광산업 종사자에게 접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5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태국 인접 아세안 국가와도 연합하여 백신 요건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 격리검역 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의 중입니다. 한편 WHO에서는 현재 백신 요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태국을 포함한 각국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백신 요건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중에서도 해외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태국 정부 관광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골프 격리이며 첫 팀으로 한국에서 41명이 이미 지난 2월 18일에 태국에 도착해 골프를 즐기며 격리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국 관광청은 4월부터라도 패키지 투어의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어 음식점에서 오후 11시까지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흥업소들의 영업제계도 허락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해제 또는 각 지역별 위험도 구분 변경 제안도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2월 22일 뿌라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2월 23일부터 방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파타야가 속한 촌부리 등에 대한 규제 요치가 완화되었습니다. 방콕시청은 감염 위험도에 따른 지역 구분 지정이 고도통제 관리지역인 레드존에서 관리지역인 오렌지존으로 하향 조정된 것에 따라 방역조치 완화에 관한 방콕고시 제20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2월 23일부터 오후 11시까지 음식점에서 주류 제공이 허용되는 것 외에 술집과 클럽, 가라오케, 터키 마사지 등 야간 오락시설 오픈도 가능해지고 야간 11시까지 의 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류 제공과 생음악 공연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춤을 추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방콕시장은 영업 허용 조건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체온검사, 손소독제 사용, 타이차나 앱 체크인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타야가 속한 촌부리도청은 고도 감시지역인 옐로우존으로 지정됨에 따라 2월 23일 밤을 기해 식당에서의 음주를 자정까지 허용하고 가라오케와 술집 등의 영업 또한 자정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촌부리도에서 발표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술집과 가라오케 등의 오락시설은 자정까지 업소 안에서 음주를 할수 있습니다. 음악 연주는 가능하지만 춤을 추는 것은 불가능하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는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음식점은 자정까지 업소 안에서 음주나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파타야 포함 촌부리 지역은 방콕보다 1시간 더 길게 자정까지 영업과 음주등을 허용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한편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서 승인된 태국 각 도별 새로운 규제 하나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22일 개정된 지역구분은 사무사콘도는 최고 통제 관리지역인 다크레드존으로 변경이 없지만 지금까지 고도 통제지역인 레드존으로 지정되어 있던 방콕, 논타부리파툼타니사무프라타를 포함한 4개도는 모두 관리지역인 오렌지존으로 하향 조정돼 4개지역이 포함되어 총 8개도가 레드존이 되었습니다. 고도 감시지역인 옐로우존은 깐짜나부리와 아유타야 등 14개도이며 감시지역인 그린존은 푸켓, 크라비,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54개도입니다. 이번에 방콕시청에서 발표한 방역조치의 완화에 따른 방콕고시 제20호 발표 세부사항 내용과 태국 77개도 감염 위험도에 따른 세부지역 구분을 본 영상의 게시글에 첨부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게시글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대책으로 발령되어 2월 28일까지가 기한이었던 비상사태 선언을 다음달 말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10번째이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직후인 지난해 3월 26일에 발령된 비상사태 선언이 1년 이상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상령 연장에 대해서는 이번달 중순 이후 프라이오 정권에 대한 비판과 왕실 개혁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가 다시 확대되고 있어 반정부 집회운동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3월 10일 해외에서 입국한 3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복싱 스타디움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4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거의 신규 환자가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어느 정도 수습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콕에 인접한 사무사콘도의 미얀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12월 20일 신규 감염자 576명을 시작으로 코로나19의 2차 대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930명까지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불법 도박장을 중심으로 다시 집단 감염이 확인되어 규제의 고삐를 더욱 당기고 이동 제한이나 행동 규제를 강화해 2월 20일이 되어서야 신규 감염자 숫자가 두자릿 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반대와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긴급 법령을 추가 연장할 수 있었던 명분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지난 2월 23일 방송에서 코로나19로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던 태국의 반군부지폐 국왕모독죄 폐지 시위가 최근 미얀마의 쿠데타 항공운동의 영향을 받아 다시 재개되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산 시노백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까지 태국의 첫 코로나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시노백 바이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20만 회분이 2월 24일 11시 5분 방콕 수아나폰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백신을 실은 타이항공 TG657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프라이 총리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 아콘 재무부장관 등 강료 6명이 수완나품 국제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해당 백신은 2월 27일부터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9개 도에 할당되어 의료진을 중심으로 접종될 예정이고요. 이후 3월에는 80만 회분, 4월에는 100만 회분이 더 수입될 계획입니다. 신호백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도 하루 뒤인 2월 25일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장관은 2월 25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1 1 7,600회분이 25일 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태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해서 12월까지 6,100만 회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1인 2회 접종으로 태국민의 약 절반에 가까운 3,15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태국에 지난 2월 24일 첫 도착한 시노백사의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일부에서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프라이오 총리가 시노백 백신을 먼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접종을 받을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프라이오 총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산 시노백 백신은 의료 종사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뿌라요 총리가 제1호 접종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라요 찬호차 태국 총리는 2월 28일 태국 내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됩니다. 소폰 맥톤 태국 백신관리센터 센터장이 밝힌 2월 26일의 방콕포스트 인터뷰에 따르면 프라이오 찬호차 총리와 아누틴 찬비라꿀 보건부 장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받게 되었다며 총리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건부 장관에게는 시노백 백신을 먼저 투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 위정자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받음으로써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월 24일에 도착한 중국산 백신은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의료 관계자, 60세 이상의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사망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투여될 예정입니다. 신호백 백신 20만 회분 중 16,300회분은 감염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또한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할 경우 다른 의료 관계자, 관광업 종사자, 조종사와 승무원 등 항공 관련 종사자 등에게 수요 대상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중국산 신오백 백신은 감염 상황이 가장 심각한 태국 내의 아홉 개대 우선 할당되어 3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이 개시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사콘도에 7만 회분, 방콕에 6만 6천 회분, 그리고 빠툼타니에 8천 회분, 논타불리 6천 회분, 사무프라칸 6천 회분, 딱 5천 회분, 나콘파트메 3,500 회분, 사무송크람 2천 회분, 라차불리 2,500 회분씩 할당될 예정입니다. 시노백 백신 20만 회분은 보건부 식품의약국과 정부의약품기구 담당자가 접종에 대비해 3일 정도에 걸쳐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한 명에게 2회 접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시노백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종 간격은 14일에서 28일 아스트라제네카는 6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도착한 백신은 모두 해외에서 조달된 것이며 태국 정부는 추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태국 왕실사나 제약회사 공장에서 태국내 생산을 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생산을 둘러싸고 계약의 경위와 내용이 불투명하다며 모 야당 정치인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언론사 인민망에서는 태국에 중국 신호백 백신이 도착한 것과 관련하여 태국국립백신연구소 소장이 중국 백신에 신뢰를 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월 26일 인민망의 보도에 따르면 나콘프스3 태국국립백신연구소 소장은 2월 24일 인터뷰에서 중국 백신을 매우 신뢰하고 양국 간 백신 연구 과정 중 긴밀한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태국은 중국 백신을 매우 신뢰하고 백신은 이미 양국의 권위는 부처에서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쳤으며 매우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중국 백신은 안전성 측면에서 좋게 입소문이 났고 이는 태국이 중국 백신을 선택한 주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양신 주태 중국 임시대리대사는 이번에 도착한 백신은 태국이 수입한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이며 중국과 태국 양국은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과 구매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 태국 보건부산하 국립 백신 연구소가 중국 칭화대학과 백신 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태국 보건부와 일부 제약기관 등도 중국 백신 기업과 좋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희 코리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한 주간 태국의 언론사들이 보도했던 소식들 중큰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간추려 전해드렸는데요. 드디어 태국에도 그토록 기다렸던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늪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을 제공받은 곳이 중국이라는 것은 다소 안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과연 그런 나라에서 생산된 백신을 믿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중국에서 생산된 백신들이 맹물만 들어간 가짜 백신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되기까지 하여 주의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이 해외에 수출되었다는 것을 대소특필하여 자화자찬하는 중국 언론들은 너무나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백신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태국 정치인들과 백신 연구소 관계자들은 모두 대책이 없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백신의 도입은 어느 나라나 시급한 과제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경제적 협력 관계가 두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백신 도입 문제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와 백신 개발 관계자들이 극찬한 신호백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